아니요, 나는, W, A, R이면 충분해요. 야, 이게 그러면, 어 아, 이제부터, 야, 이제부터 내가 안 걸리니까 그거 찍어도 되겠다. 워프레임도 영상. 어. 아니다, 렉 걸린다. 이게 내가 부조해서 만든 거지. 응. 어, 이쁘네, 이거. 아 이, 섀도우 베럭스, 야, 여기 공간에 뭘 놓을까? 어디? 여기. 여기에 뭐 놓을까? 아, 거기? 어. 어 뭐, 아, 뭐, 뭐, 뭐, 뭐놓뭐 놓고 뭐 싶은데. 딱히 넣을만한 게 없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그 길못 내제. 길을 내도 상관은 없는데. T자로 내야 되나? 아니 그건 아고 왼쪽에 장애물 코스가 설치되어 있거든 음. 그런데 이쪽으로는 뭘 내야 할까 어 그러면 정원 하나 더 내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여기 정원 내면 좀 이상할 것 같아 아니면 리액터를놓을까어 리액터 놓자 그럼 리액터로 넣습니다 게 나을 것 같다. 야 이, 이, 이, 이번 이이 기회에 그냥 여기 다 손보자 어떤 거선보는지좀길낼거 음, 어, 여긴 이거 딱잘 나왔다 공간 맞게 여기는딱 맞게 나왔고 여기가 원래 가을풍 정원 원래 가을 있는데 이제 어 정원 넘어서 정원이고 여기는 십자다 어? 구석에 대헌이가 없어졌다 야아 반대편이구나 대헌아 야 리액터밖에 없는 여기 리액터가 아, 이쪽에다가 연구소를 주주는 놓을까? 야 여기 십자가 놓봐봐 층은... 어, 십자 있는데 놓아봐봐 근데 여기 연구소를 지금 세 개를 놔야하는데 세 개를 저기다 따다닥 놓으면은 여기 층을 더못 넓히거든? 아 진짜? 어 3, 3층 하나 만들래요 가운데아 그거 말고 근데 엘리베이터는 내가 미리 만들어 놨다 일로 와봐 들어와보. 오케이. 이쪽에 여기 끝에 뭐 엘리베이터거든. 아, 여기 요... 거기 그치? 여기가 엘리베이터지. 아. 요거는 3층 가는 거. 아 맞다. 여기 다았는데 이제. 어, 여기 엘리베이터 하 만들어놨다. 저 끝에. 근데 홀이 너무 길다. 저건 쓸데없이 길다. 3층 가보자. 어, 난 올라갔다. 올라오자마자가 여기는 막혀있거든. 어, 그럼 여기다 정원 하나 박을까? 정원을 어떤 정원으로 박게? 예쁜 거? 안 박은 정원에 박아야 할까, 기왕이면? 어? 안 박았던 정원을 한 박아야 할까, 준호 물정원 갈래? 준호? 응. 뭐, 이거? 응. 그러면 이걸로 박는다. 아, 이거 막 박아도 되나니? 어? 포르마가 없을 뿐이다. 몇 층까지 있는, 몇 층까지 있는, 쓰, 이거 층 계속 넓혀도 돼. 우리 그러면, 우리 그 가장 무제한 수준이다. 우리 그럼 110층 할래. 가능해 있다. 54층도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웃음> 아무튼 여기 재료를 넣어야지. 그래야 제작을 시작하지. 어. 나중에 재료, 일단 조금씩 부, 부주, 부조할게 포르마, 이거는 어. 내가 써야 되니까. 포르마. 포르 나는 저 밑에다가 그거 베인 그 연구소부 3개 받고 있을게. 셀비지도 기부할게, 그냥 내가. 그다 40% 기부해. 근데 나 54% 기부해도 되나? 어, 해도 된다. 대신 눈이 썩지 않을까. 음, 그 망한 눈은 니네 눈이다. 내가 안 보니까. <웃음> <웃음> 아 그럼 다음 사람이 눈이 썩겠네 그렇겠지 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리액터를 건설해주세요 어 리액터 건설하자 어디다 리액터에다 재료를 안 넣었지 우리가 아직 음. 이건 아니네 어, 그럼 리액터부터 건설하고 3층 나중에 넓히자 리액터 여기 하나 있다 이거는 사각파 포르마도 꽂아줍니다. 이거 리액터 아니까 이거 약간 낭떨어지 있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추가 리액터가 필요하다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어? 어? 덥고 여기 대헌이 있다. <웃음> 여기, 내, 너, 내가 부조한 정원으로 봐봐, 와봐. 어, 나 이미 서 있다. 이거 봐봐, 여기 대원이 있다. 난 이미 그 위에 서 있다. 됐다, 대원이 위에 우리가 있다. 좋아, 우리는 항상 이놈의 위에 있는 것이 야, 이거 여기 문짝에 내 이름 하나 박으면 안 되나? <웃음> 그런 게, 뭐, 그, 텍스트 모식이 뭐 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아, 진짜. 내가 부조한 데라고 여기다 올리자. 그럼 나도 원수 시켜주는 거 아니가? 원수는 아니다. 내가 원수까지는 올려줄 수 있다. 아. 올려줄 수는 있다. 확실한 거. 아, 근데 그 텍스트가 있다고? 아, 이거 약간 표지판 뭐, 같은데? 텍스트를 거. 지금 검색하고 있거든. 있는 거. 어? 아, 도장방 메시지 어, 뭐, 설정 가능하네. 뭐라고? 무슨 테이프를? 어, 뭐, 밖에서 사고가 난것 같군. 거 진짜. 그리고 텍스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가면 한번 찾아봐, 봐봐. 난 좀. 1번이 장식물 배치가 <웃음> 장식물이 분수는 없나? 어? 잠깐만, 분수가 있어. 이고아 니고, 오개분 수다 라야겠다 분산을 <목소리도> 달아야겠 음, 내가 돌아왔다 잠깐만 야야 야. 텍스트 있나? 아니 텍스트 말고 여기 텍스트 말고 여기 분수가 있다 야 분수? <웃음> 장식물은 포로 만될 건데 아마 어. 짓고 싶으면 좀 지어둬 아니 네, 아니 니네 네, 네, 네, 여기다 하나 지었자 니네 정원에다 아그정원에라 그럼? 네, 응 여기다 하나 지, 지어줄게 기, 이 분수는 내 명의로 지어줄게 아마 표지판 이 있을 건데 아마 여기 도장방 메시지노가 뭐야 근데 아 이거에다가 뭘 적어 놓으면은 입구 쪽에서 뭐가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모자이크 정원 어아아야 이거 이 정원에 대해서 어? 야 여기 있다 도고 와봐 응? 뭐? 들어와봐 여기 아 입구에 이 뜬다 여기 와봐. 표지만 와봐. 어? 뜨지? 글자. 어. 글자 뜨나? 어, 잘 뜨네. 아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지. 야, 여기 분수 하나 달까 이거? 달고 싶으면 달아라. 참고로 그거 자원 넣는 건 장애물이 아니라 그, 그 꼬미는 모드에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아이다 여기다 요건 없애자 정신물 제고 건설 취소하고 여기 여기서 여기 취하고 야니 니 여기 호수에다 하나 부조해 할게 내가 방설정 어디 있냐, 이렇게 적어놔도 되나? 분수대 기부자 어 어디다 찍을까? 니네 한번 골라봐봐 여기 찍을까? 여기? 이 돈은 내가 내겠어 문수대 어디 났는데? 어디다 놓, 놓을지 고민 중이다 지금 니네 한번 찍어봐봐 여기 어떤데? 나 보이나? 아니 니가 안 보인다 니가 그렇게 떠다니면 안 보인다. 잠깐만. 분수 하나 배치하자.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 뭐이거를 왔는데. 어... 장식물이 기부. 어, 야 얘가 야얘거 장식물은 얼마안 한다? 어, 장... 장식물. 음, 됐나 설치? 어, 건설 열 스물세 시간 남아. 오케이. Okay. 내가 부조한 분수다. 위치 괜찮나? 목소리 지금 끊긴다. 음, 오케이. Okay.